책 사러 갈겸 제주도 갈때 필요한 거를 사야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쇼핑에 꽂혀가지고 <웃음> 저는 치스루라던가 레이스라던가 리본이 많이 달린 거라던가 쉬폰 뭔가 되게 샤랄라한 거 하늘하늘한 거 되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바지,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이번에 좀 샀습니다, 기본 오랜만에 마음껏 쇼핑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쇼피던 거? 제가 입어서 유행한다는 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게 뭔가요? 했는데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어때요? 여기 뒤에는 파선으로 되어있더라? 노는 언니 같아요 야! 너돈 있어? 없어? 새애팩백을 샀습니다 짜잔! 되게 깔끔하죠? 이렇게 생겼고 네, 예쁘죠 이것은 아디다스 <웃음> 진짜 조그매요 여기다 이제 휴대폰이랑 카드 정도만 넣고 어때요? 귀여워요? 짜잔 이 영롱한 빛 이것도 필라 투명한 가방이에요 근데 대신에 얘는 약간 오로라같이 보여가지고 좀더 시원해 보이고 싶을 때 이거는 까만색 자켓이에요 옷잘 입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입더라고 어때요? 벌써 느낌 다르죠? 그리고 뒤에 트윙이 있어 짠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잘산것 같아요 여러가지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허리에 둘러도 괜찮은 디자인이고요 단점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, 두 번째 착샷을 한번 봅시다 어 예쁜데? 어 괜찮은데? 나 이번에 좀잘 샀는데? 역시 쇼핑몰에서 MD 분들이 코디해주고 옷을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겠어요 어, 되게 캐주얼하고 좋은데? 대신에 조금의 단점은 치마가 되게 얇아서 티셔츠를 안에 넣은 이 자국이 잘 보여요 이 바지는 뭔가 사각 팬티를 입은 듯한 느낌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아 편안하고 색감이 굉장히 좋네요 완전 여름여름한 느낌인데 괜찮은데? 여기다가 제가 신발 사기인데 신발 신발을 여러 개샀는데 말이죠 아디다스 뮬이에요 뮬 보실래요? 이런 샌들 같은 것도 보이시나요? 아니면 이런 거 은근히 이게 옷들이랑 매치했을 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기호 화이트 어때요? 이거 괜찮네요 신발도 잘 샀다 그죠? 원래 이 티셔츠는 이렇게 입으려고 원래 산거긴 해요 편해 보이죠? 이 가방도 이런데도 어울리겠다 오 괜찮은데? 맘에 들어 어 이거 완전 완전 편하네요 진짜 재밌네 오 제주도에서 그냥 편하게 입게 제가 오늘 운동화를 샀는데 얘랑 너무 세트인거예요 오! 오! 예쁜데? 오렌지 난발이랑이 신발이 세트 세트 옷카아입는거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옷을 소개하는 건 재밌네요 츄츄. 얻었습니까? 예쁘죠? 신체 소재인가? 이것도 너무 예쁘죠? 짜잔 약간 크롭티같이 떨어지는 라인인데 다 다른 느낌이죠? 언니 마치 맞히... 홈쇼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아, 이제, 이제 끝났어 오늘 홈쇼핑 놀이 끝